대한민국은 다시 신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민주당 출신의 왕과 민주당에 가입한 양반 당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선거도 앞으로 한 30년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섬찟한 세상을 막으려면... 윤미향 현 무소속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대표와 그 이름을 개명한 정의현 이사장을 지내면서 첫째,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서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세 번째, 치매증서를 가진 아, 길원옥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 원을 정의원에 기부 증여하게 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이 저지른 범죄 행각의 세부적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정의원의 통장은 말 그대로 윤미향과 그 가족을 위한 개인 곶감 통장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미향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거기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서 곶감 빼먹듯이 사용한 내역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대강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2015년 3월 1일과 23일에 모모갈비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모모돈이라는 가게 등에서 각각 26만원, 18만4천원 2015년 7월 발마사지샵으로 보이는 모모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위안부피 할머니들의 모금액에서 돈을 빼내서 지출했다고 합니다. 윤미향 자신이 내야할 공과금을 모금액 통장에서 빼내기도 했고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과태료 8만원 2018년에는 정대엽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계좌로 보내서 윤명 개인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등 공소장 내용에 나오는 횡령 내용들은 총 217차례에 이릅니다. 2018년 3월에는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 씨, 이 사람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인데 이손씨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모금액 182만 원이 윤미향의 딸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6년 7월에는 정대엽 계좌에 있던 200만 원이 윤미향 개인 계좌로 이체돼서 윤미향 의료비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윤명의 이런 구체적인 횡령 혐의 외에도 사기,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 권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총 8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윤명과 같은 사람, 특히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서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사람들, 게다가 공금에 손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범죄 인지 감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심리학적 연구가 있는데 윤미향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일을 한다면서 알고 봤더니 할머니들의 통장에서 야금야금 곡감 빼먹듯이 돈을 빼먹어 온 윤미향은 제주도 좋게 국회의원까지 꿰 찼는데 최근 진행 중인 재판에서 역시 모두의 예상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인간 윤미향의 솔직한 고백 범죄인지 불감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향을 보호하려는 민주당이 재판을 피하게 해주려고 또 무슨 짓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죄자를 숨겨주면 범인은닉죄가 되는데 윤미향을 은닉보호하기 위해서 윤미향 보호법까지 만들려는 시도를 민주당이 나서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 인재근 의원 외 9명 그리고 무소속이 된 윤미향은 지난 8월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결국 이 법을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윤미향의 2 1 6가지나 되는 범죄 목록이 밝혀진 오늘 그 불발된 윤미향 보호법의 내용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윤미향 아니 민주당의 범죄인지 불감증의 정도가 그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법안은 피의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해 넣었습니다. 대표 발의자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위안부 관련 단체라고 해서 이 단체도 내용에 넣었는데 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도록 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 법안의 본질은 윤미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미향을 구하기 위한 법, 윤미향 구출법인 셈입니다. 윤미을 비판하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다름 아닙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은 정의연 곧윤미에 대한 비판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까지도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이 발효되면 정의연이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사실을 팩트를 말한다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아주 무서운 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의연 윤미향과 민주당의 볼모이자 재산이라는 선언의 다름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결국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처럼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내 편이 대한민국의 신지배계급이 되게 만들겠다는 철저한 민주당 세상 만들기에 관한 법인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윤미향의 비리를 고발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언론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아니고 단체가 보호법 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처사다. 두 번째, 윤 의원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는 윤명이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나 보다. 이 법안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결국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철회가 되긴 했지만 윤명을 비롯한 공동발의자 인재근, 김민기, 서영석, 소병훈, 윤관석, 이규민, 이장섭, 최혜영, 허종식 등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이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따위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한단 말인가. 그들의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시커먼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괴물이 들어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법안 하나가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비판 기능을 막으려는 움직임. 아시다시피 언론중재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려서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을 없애버리려는 이 법은 대한민국을 언론의 자유가 없는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 세계 언론인들과 언론단체들의 우려이며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한결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와 이번 윤미 보호법 이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동일한 목적 아래 만들어져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내 편만큼은 보호하겠다. 비록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책정한 과중한 처벌 내용은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유튜브, 블로그 등 모든 언론에 제가를 물려서 의혹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빤히 보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신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민주당 출신의 왕과 민주당에 가입한 양반 당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서서히 이렇게 돼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 주요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그것만으로도 심지어 그것이 팩트랄지라도 우선적으로 처벌부터 받게 됩니다.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언론사나 인터넷 매체 유튜브 등은 과도한 벌금으로 회사의 파산 내지 개인적 파산을 당하는 시범 케이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피하는 단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여당의 민주당을 편드는 언론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유튜브도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이나 야당들만 씹어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당 관련 비리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눈감아버리고 침묵하면 됩니다. 여당 사람들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선거도 앞으로 한 30년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섬짓한 세상을 막으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